저 친구가 바로 SCP-68이라네 와 진짜 크다 <목소리> 와, 몸집이 엄청 크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개 일어나십시오 야야야 어.. 왜그러 자고 있는데 자뒷뜰로 나옵니다 어우 짜증나 왜 깨져 깨워 어우 이름 개가 뭐 개가. 개가 다른 애들은 뭐, 뽀삐 럭키 초코 뭐뭐뭐 뭐, 뭐, 뭐. 이렇게 귀여우는데 음, 음, 난 개가, 개가 뭐 차를 힌딩이라고 하다가 이름도 더럽게 묻자 뭐라고 합니까? 뭘 뭐라고요 장명소 갈 거야 아왜 불렀어요? 자 요즘 너무 운동을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 몸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손 손이 있어 내가 발이 있지 어허 <웃음> 정신 못 차립니다 자 지금부터 공주 오게 합니다 주사와어 진짜 내가 진짜 이물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아주 잘했습니다자이번에 이쪽으로 주소와! 에이... <웃음> 아 진짜 내 물줄에 주소와 야 그렇다고 화려한 건 뭐야 어 주소 주인한 똑바로 해낼 거 아니니? 오뭐지게뭐나 개벽따로 접은 적 있어 뭘준적 있어 견주님! 뭔 소리지? 견주님! 어, 누구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개는 훌륭하다의 강영목 조련사예요. <웃음> 아까부터 제가 쭉 지켜봤어요. 그런데요,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아이, 아저씨, 그냥 내게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왜 그러세요? 견주님! 견주님! 아이, 진짜 왜 그러세요? 큰소리로 얘기하시면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아니 뭐어게하라고요 그러면 강아지에게 사랑을 주세요 <웃음> 그리고 개는 훌륭하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강형욱 조련사였습니다 안녕 뭐지? 지금 홍보하고 간 거야 자기? 어 여보십시오 어 고범군 날쌔 오, 아저씨 오랜만이시네요. 어허허, 지금 안받보면 당장 SCP 본부로 와줄 수 있겠나? 예. 뭐 급한 일이 생겼나요? 어. 고봉군이 꼭 와줘야겠네. 알겠습니다. 당장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출동. 아저씨 아저씨 저 왔어요. 어허허, 어 고봉군 오랜만이세요. 네 아저씨 안녕하세요. 자 올라가지. 와, 진짜 멋있다. 우 와, 계단봐왜 이실, 와. 우와, 진짜 넓다. <웃음> 아저씨 자리는 어디에요? <웃음> 내자는 여기 있어요. 와, 근데 아저씨. 이렇게 좋은 연구소, 그 다음에 아저씨 옷 봐봐. 와, 옷이 진짜 멋지다. 어떻게 된 거예요? <웃음> 사람은 말이지. 노력, 이 땀. 요건배신하지 않나 봐. <웃음> 아, 회장님께서 나에게 승진도 해 주시고 이런 좋은 회식까지 주시네. <웃음> 근데 아저씨. 어, 고봉군. 아, <웃음> 진짜. 아이, 솔직히 좀 죄송한데요. 어, 뭐가? 아니, 까한거해서고아여태까지저 SCP 그거 다 처리한 거 제가 한 거잖아요. 제주는 코미 부리고 돈은 주인이 갖고 가나? 아, <웃음> 이거 진짜 섭섭합니다. 섭섭해요. <웃음> 고봉군. 이 아저씨가 누군가? 우리 코봉이에서 아저씨가 준비한 게 있어. 아저씨만의 선물. 와 좋다. 뭔데요, 뭔데요? 그건 바로 네! 나야. <놀람> 농담이야, 코봉아, 농담. 그렇죠. 선물 뭔데요? 어, 선물은 아저씨가 일주일 동안 네 코를 봐주마. <놀람> 아, 사이코 많네 이 아저씨. 어이, 예. 어쨌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저씨가 너한테 기니 할 말이 뭐냐면 68이라고 하는 절대 죽지 않는 케테르 등급의 파충류인데 자꾸 연구소 사람들과 기동특무부대를 죽여서 통제불가로 하루빨리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아 어, 그래요? 그래서 다른 유클리드 등급의 SCP를 이용해서 실험을 할까 하는데 이번에도 네가 실험을 할수 있게 좀 도와줬으면 해아 어,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누구부터 하면 되는데요 아저씨 어, 일단 SCP-096 기억나지? 그 친구를 처음 실험해볼까 해아 그래요? 그럼 시작해보자 아저씨 어 이쪽으로 따라오겠니? 네 우와 엄청 크다 와저 친구가 바로 SCP-68이라네 우와 진짜 크다 <목소리가> 우와, 우와 몸집이 엄청 크다 아 진짜 너 냄새 개쩐다 진짜 야야야 야, 야, 육파라 너 되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어잘산똥 같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웃음> <웃음> 첫째 실험은 공구류기야 기억나지? 네 기억나요. <웃음> 가자. 어떻게 지냈나 궁금하네. 어 공구류 반가워 나코볼랴 기억나지? <웃음> 오랜만이야. 너 그때부터 지금이 훨씬 더 더럽게 못 생겼어. <웃음> <웃음> 너 진짜 나가면 죽여 버릴 거야. 아이, 농담이야, 농담. 야공구류가 다름이 아니라 지금부터 무슨 실험을 할 건데 그냥 네가 느낌대로 반응해 주면 돼. 알았지? 응, <웃음> 알았어. 아저씨, 우리 시작해 볼까요? 그래. 기대가 되는군. 과연 공구류의 반응은 어떨지. 자, 시작하지. 네. 자, 그럼 물을 열어 주세요. 하나, 둘, 셋. 전담금 거에 도대체... 왜? 아! 오, 아저씨! 뭔가 반응이 오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리만 지르는 거죠? 글쎄다, 나도 이런 반응은 처음이야 흥미롭고 계속 지켜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아저씨! 아이 벌써 2 7시간 지나기다 이거 언제까지 봐야 돼요? 어 그러니까 말이야아 이거 아데이아이 실험도 아닌가 봐 그만할까 호동아 아저씨 이번에 어디로 가요? 어 이번에는 SCP-173 땅콩이야 너도 알지? 아 알죠 땅콩이 아 이번에는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자 들어가자 야, 너 자꾸 내말 심으면 나 방구 껴버린다. 어? 아이고, 이제 보니까 코버형, <웃음> 방거형. 아 잘했지. 었 <웃음> 야, 지금부터 간단하게 실험할 건데 문이 열리면은 그냥 쭉 찾아보고 있으면 돼. 알았지? 어, 알았어요. 그럼 문을 열어볼까? 네, 문 열어주세요 씨. 아, 제발, 제발. 흥! 너 오늘 딱 걸렸어. 문 감게만해. 만히 누리하네 어? 눈금은 안될거 같은데 누가 일어보자음 응. 고봉아 네 아저씨 이 실험도 안 끝날 거 같은데? 어떻게 그러면? 그럼 내가 육팔이 눈을 어떻게 써든지깜게 해볼게 어? 진짜요? 어떻게 아저씨? 자잘 봐봐 네 일단 유리를 깨고 뭐 하실라고요 아저씨 자. 나옛어저어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yeah. 어? 어? 어? 어? 눈을 정확히 못 맞췄잖아요. 제가 잘 맞춰볼게요. 아이고, 그것또못하셔 자, 저 왼쪽 눈을 아, 육파라 간다. 어, 이자 어, 이상하다. 어라? 어, 이자 오라. 어, 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나 봐야. 야, 고마워, 그만, 그만, 그 아우, 분한풀려, 진짜 짜증 나. 이번엔 또 어디로 가요? 음, 이번에는 SCP-999야 상대방을 간지럼을 피워서 곧 죽게 만들지 이번에는 6 8이도 어쩔 수 없을걸? 이번 실험도 아주 기대가 되는군 가시 아저씨! 어, 그래! 간지럼을 핀다고? 어떤 생물체지? <목소리> 안녕, 999야, 나야, 커봉이 와 근데 야너 되게 맛있게 생겼다 <웃음> 내가 좋아하는 마이구미 오렌지 맛 닮았다 <웃음> 내가 이렇게 보여도 너 나한테 간지럼 당하면 너 죽고 싶을걸? 너... 야 구구구야 됐고 지금부터 문 열리면 제 앞에 있는 상대 그냥 막간지해펴서막 죽게 해봐 알았지? 그럼 문을 열까 고봉아? 네 이번에 좀 기대 좀 해봐도 될거 같아요 그래 자문 열자 자, 왜이 뭐야 이 조만한 건? 어, 너 이제 죽어서 나한테. 왜, 뭘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간지러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럼 오, 오, 오, 가야지 그냥 좀더하하하하하 아빠야 아휴 발 아휴 뭐가지 리야하하하하 하지 말라고 이. 어 빼기라고 있어 이거 방탄 껍질이야. 이 야. 하지 말라며 하지 말라며 하지러워 죽겠네 아 뭐예요? 젤리도 실패해 아저씨 이거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걸까? 아저씨 제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육팔이랑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아 그럼 안돼 아주 위험하단 말이야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저 빨리 안으로 들어보내주세요 제가 해결해 볼게요 저는 커버일까요 자. 빨리 문 열어 주세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자, 꼭성공하기 바래. 들어가. 안녕, 육팔이. 애는 뭐야? 아주 겁을 상실했구나. 죽여주마. 아니 사실 너랑 대화 좀 하려고 왔어. 이 상처들 좀 봐.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으면 네가 이렇게 아팠겠니? 아, 뭐? 실험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네 몸에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날거니 너 진짜 불쌍해 <웃음> 내가 죽지 않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나를 죽이려고 실험만 했었지 그런데 고봉이 너는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 네가 실험 안 당하고 네가 편히 살수 있는 곳으로 내가 꼭 안내해줄게 곳으로 데려가 줄게 진짜야 그런 곳이 있어 정말 있어 갈수 있다면 나도 좋아 나도 좋아 그럼 우리 사나이 대 사나이로 각서 쓰자 어. 위 사람은 오늘부터 지구에서 사라져준다 2021년 땡땡월 땡땡일 자 앞발로 찍어 응 어, 알았어 으 S.C.P. 682, 널 우주로 보내주마. 682야, 거기 가서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아야 돼 그런데 거병아, 어, 나 언제 가는 거야? 어, 지금 뭐지? 야이 야이, 야이, 야이, 야이. 안녕, 잘 살아야 해.